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암인세대로수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물을 내리라 리 하고 그렇게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도 천진하여 와서 노하달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가당기게 되었더라. 시몬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을 알리아가 놀라고 세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시되 주여 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을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납니다. 이나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 일로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에 내 몸을 모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내 물을 안이나야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줬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겉심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게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 곳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 이런 아주 내용의 제목이 있으영 예, 말씀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근거해서 참부모님은 어떤 경로에 하야 하나님의 대관권과 대관식을 이루어야 하셨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자로는 서로는 첫째, 용진님 형진님 축복 전후의 섭리의 지실 두 번째는 만왕의왕 하나님 해방권 예관식을 위한 기대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말이죠. 그 내용 안에 하나님 해방권 예관식을 위한 기대를 어떻게 조성해 오셨느냐 준비하셨느냐 두 번째 수영의 길을 통한 후계자의 준비 세 번째로 가인 아벨 일체 출발 승리에 관한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우리는 승리를 공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미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이 있었어의 공통적인 기대 조건은 제일 먼저 믿음의 기대를 딱하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대에서는 중심 인물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조건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장 기간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믿음의 기대를 세운 터그 위에 무엇을 닦아야 된다고요? 실체의 기대를 닦아야 된다. 네. 그래서, 믿음의 기대를 세운 그 기대 위에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입자에 있는 하나님과 일체, 말씀을 드었으면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어야돼요 일신일체 일화 일행을 이루어야되는거예요그러게 되었을 때그 중심인물은 무엇이 되느냐 하게될 때에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는거예요왜 인간시조 아담회와는 전학보로 담으기 말라고 하는 그 개념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일신, 일체, 이루어가지고, 결국 내 자신이 어떤 실체가 되는 것이 목적일까요? 말씀 실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목에 나옵니다만, 만왕의와 하나의 해방 대관식을 위한 그 성리 역사 안에 아버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기대를 세우시고 실체 기대를 세우셔 가지고 만왕의 하나의 해방권 대관심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믿음을 당감 복귀하는 여기의 정신인물은 누구냐 이건 물론 아버님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버님의 예신자, 후배자, 상속자로 세우신 막내 아드님께서이 기대를 준비하시는 있어서의 중심 인물이 되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막내 중생과도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참 부모님의 말씀과 일체가 된. 말씀을 믿으려요말씀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에 그 조건을 세워줘야만이 조건을 세우는 그 정신이분이 되는거예요그 다음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은 7년 수행의 기간을 통하면서 준비해 오셨더라. 몇년 준비하셨다고요? 7년이요 7년. 7일도 아니고요, 7개월도 아니고, 7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대를 위해, 실체 기대에 있어서의 참부모님과 일체가 되셔야 돼요. 일승일체 일라이행을이루어내 되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 막내 아버님의 그 중심인물로서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상대왕권의 실체로서 자리를 잡으시다이 말이에요. 왜? 참부모님과 일승일체 일라 이러고이루시면은 결국 참부모님의 대신자, 후계자, 상속자시잖아요. 또 당신의 실체까지 정수를 받으신 장군인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천주, 천지부모 안식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의 참부모님의 축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수하나이다라는 축복까지 전수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대 왕분의 신체가 모양이 될 때에 후회자로서 당신의 신체를 전수 받은 자로서 아버님의 구신의 성상의 모든 생계오정의그 전체 전반 전권전능적인 그 축복을, 이건 단순한 축복권이 아니에요. 그 축복권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전체, 전반, 정권, 전능적인, 그종합적인 복합적인 축복의 내용이 누구에게 지금 전수해 주시는 축복을 지금 하신 거예요. 누구? 이대원. 이대 3대 왕권이시다. 3대 왕권, 큰 대자에 대해 왕권. 이 권자는 무슨 권자이요 권세권이에요. 말씀의 권능과, 왜, 말씀으로 심판하잖아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여의 하나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상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더라. 그 남자를 누구 앞으로 데리고 왔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 앞으로 이리고 갔다,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3대왕권의 실체인데 바로 대리 그리스도 미시아의 후계자 계신자 상속자요, 대리 그리스도 미시아의 실체를 전설 받으신 분이요. 예림 선의시야참본님의 축복권까지 상속받았으신 장본인그 종합적인 으로서의 뭡니까 삼대 왕권의 실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명령을 지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대 왕권의 실체는 어떤 입장의 실체냐 이대왕님 이대왕님 당신의 그 체가 당신의 그 실체가 어떤 실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대왕님은 장부모님의 부활의 실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모의 아버님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은 광녀로 현실들의 광녀로 나가셔가지고 그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심오살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심오살 물론 아버 어머니를 심어 심오살이하셨겠죠 그렇지만 은 어머님이 아버님을 심어하는 심오살이의 그 삶의 기준과 그 정체성과 가치관은 가치관하고 그런데 이래가 많이 계시죠. 막내 아들세는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영주님께서 광료로 적김받아가지고그 현실변에 그것도 30도가 오르는 혹한의 겨울산을 주님의 쓸쓸한 골짜기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신으로 혈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꽃막집을 지어놓고 나무로 이래가지고 나무로 적적 걸치고 거기에 나무, 나무 가지가지가지를 전부 타보시면서 그 의산에서 죽으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3일이 아니에요. 3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면서 마지막 승리 하나의 효대가 무엇일까요? 아버님은 채가 없으시잖아요. 아버님 채가 없으시잖아요. 없으신 아버님의 그 채를 대신해가지고 당신이 쓰셔야 되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보는 거야 일생일세일라 이런 걸 신경 가지고 공과 사슴과 더불어 저일 국가를 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목마외 치면서 그광야 주님의 그 골짜기 그것도 상식도 오르 내리는 혹한의 겨울방울, 청상만 해보기는 그리 때문에 생사의 호비도 면으로 넘어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앉아 으시면서 불을 불을 불을 켜놓고 이제 불을 불 불과 더불어 같이 이제 불이 세되잖아요 쪼이시면서 나뭇가락을 땅에 깨면서. 그렇게 암을 지세우다 보니까, 자, 나무도 다 타고, 오랜 점점 쓰러지죠. 암을 지세우고 지시우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시죠 죽으시는 거예요. 시다가 극한에,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네? 앉아있으면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을이미그 하셔서, 응.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있으나지만,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1시간 2시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른 동상이 있으며 오는 것이고 몸도 점점 점점 스며져가지고 지금 몸이 점점 점점 동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그 시간이 필요한지 어디 될까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 형이아 이놈 자네는 죽어, 합동을 치면서 뛰고 싶어 왕의 말씀만에 다 있습니다. 신령의 받은 신령을 과정풍한그 결론이 뭡니까? 당신의 실제로 부활, 실제로 또 주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랑 일어난 장부모의 부활, 신앙, 언제나 우리청송해적을 많이 느꼈습니다. 언제나 아무리 모오셔서 손을 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본덕센터에그 접관 안에 그냥 본덕센터를 되어 놓고 들어오실 때에 언제나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잡고 그러십니다. 저희의 감정을 얘기하면 되습니다 언제든지 아버님께서 손을 꼭 맞추어린 아이 손을 잡고 다니시듯이 그러면서 또 그걸 느껴오는 거예요. 아버님 손을 놓, 아버님 손을 스스로 놓으시면은 느낌이 우리 일하니, 아버님 손도, 딜리야, 떨어질 수 없는, 실수 일자이라 이러게, 일체로서의 삶을. 그러다 뭐니 복귀해야 된 농산, 그 젊은 성산이 이미 뭉치고, 천정웅이 이제 정착했던 말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아버님께서 실체로 이, 이 마신 생활, 양상의 털을 완전히 승리하셨다. 오늘 순천천정국 이제 세웠다. 그 말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자리를 잡으셨다. 일본에 동무한천정국 세웠다. 아버님 새로 잡으신 한자라 영적으로 위로에 오시게 되면 오시는 것 동안 실체, 영육 실체로서의 그 자리에 털을 잡으시고 섭리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기님, 형기님 축복 전후의 섭리의 진실을 조금 우리가 알고 넘어야 됩니다. 자, 아버님께서는 이 도로를 보게 되면 언제나 가인이고 아비다아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아버님 일시 한 집에 살더라도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이 복귀성의 권이고 지금까지 형님들은 싸우고 막치기 하고 결행을 다 했지만 은 이들은 싸워서는 안된다. 그누구하고요영진님과형진님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네 분이 구멍을 시워 내보려고 합니다. 구멍을 씌워 내보려고 합 여섯 분이 같이 살더라도 불평하질 만한 것들은 없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딸과 맞아들들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러니까 여섯 가지 문제가 됐다. 소망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랑. 다 아, 문제가 되버렸어 그만이죠. 이번에도 아들을 축복하는데 선생님으로서는 아들의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요. 그렇죠. 막내 아들이십니까. 왜? 또 상도이십니까. 상도이같이 길었습니다. 단그 축복을 언제라고요? 1997년 9월 6일 그렇죠. 9 6년이에요 어쨌든, 9월 6일에 축복날이에요. 이 남자는 뭔 형진이다 할 때, 형진은 왕녀 아들죠. 형진이다. 형은 모든 것이 통하고, 형수하고 동서하고 잘 어울리고, 그때 형수는 누굴까요? 화정님. 영진님 부인, 화정님. 영진이와 아내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되고, 이렇게 하나대로 아버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색시는 연나같이 그럼 너 색시는 연같이 하는 뭡니까? 영기로 하신 말씀이죠. 너 색시는 연나같이 만들고, 너 색시는 뭡니까? 우리 막내 아들에게는 그연나님을 뭐, 누군를 그 그 형수같은 그런 것이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가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있어가 들어와서 살게 된다. 97년 9월 6일이잖아요. 97년 맞 9월 6일이잖아요. 양력으로는양력으로는 8월 4일 영진영진님 축복하신 날 그러면서 한국에책임 못해서 가정의 문제에 비켜두었다. 박정은 황선종 그거 게그 알아?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 안하고 보고해 가지고 자기는 믿지 못할 자리에 선 거야. 자기는 믿지 못할 자리에 선 거야. 예? 얼마을 위한 축복인데 부모님 가정이 간퇴을 받아 들어가는 축복인데 이걸 제대로 심사 못 해가지고, 그게 흐를 셔가지죠 뭐. 축복신전한데 무슨 정, 정, 정 했기 때문에, 그 뭐, 의심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죠. 그렇지만은, 책임 못했어 왜? 소문으로 들어서도 소문 등등 들어서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조사해가지고 추천해야지. 나한테 올려야지. 그걸 잘아요 그래서 용진 섹시 정부 문제는 형진님 기도 중에 알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승결안 지키면 쫓겨나는 거야 알겠어. 용진이 여기 올 대학과 나왔다고 뭐 해서 정리라 해가지고 속해가지고 남편 죽여서 선생님 믿고 해 주니 형제이가기도하다 알았어. 이놈의 역현대가 사탄 새끼야. 손자님의 가정에 핫한 내 가지고 비율의 역사를 흔히 생긴 그어떠 사실을 아버님이 어떠하고 지금 들고 는거죠 금지를 보내가지고 선자님이 교육해가지고 내가 모르고 했으면 내가 책임자에게 기도하시다아 알았는데 누가 가르쳐줬다고 요여가르쳐줬요그 전에 금기이 보내가지고 아버님. 선생님이 교회해가지고 내가 모르고 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왜? 할 때가 뭡니까? 영주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선생님가는 그런 것에 걸리면 문제는 된다고 알았어. 무서운 말입니다. 영지의그약천데 완전히 거짓말 한 번도. 도도하게 세상에 당당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주로 지옥에 젖혀 넣다 자기가 부정적인 세상을무 부정을 넘어서서 선생님 가정을 노려온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 그렇지. 제가 오 말씀 찾아오면서, 야 선생님 가정을 노렸다. 얼마나 이게 그 욕심, 그 욕심이. 자기는, 자기는 대도로이 아니고 그 엉뚱한 욕심을 부렸다는 사실, 부정적인 안을 품은 것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재님도 때문에. 그 때문에 리 영진이도 책임이 있었게 되었다. 그 책임이 뭡니까? 가정부부나 정책이 검증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심안 하고 믿고 성을 했다. 성경은 영국계에 영계, 결혼했고, 영국은 세상에 복축복 받았는데, 완전 실패했다. 정부 문제, 정평에서 물어도 절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마나봐 그랬나봐. 뭐그 대머리가 무슨 김영남이. 뭐야 모르겠죠. 번역문제 정보문제 보라고 해야 할텐데 정의라고 해서 축복 기존에 넣어서 축복함으로써 결혼에 대생활하는 과정에서 연기이도 영감이 빠를 때문에 사랑하려면 남자의 불이 온다는 거예요. 이얘기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이얘게 처음 들으신분 있을 거예요. 사랑 하리면 남자 얼굴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시작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을 했고 아기야 태어났었는데 이걸 절대 보지 아니라고 했다 누가요, 영기님께서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호수할 길이 없고 사탄의 혈적보다 가깝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면서 부모님이 키워주겠다고 키워주겠다는 약속을 기고 있는 반응에서 부동지님께서 집을 떠나신 겁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하겠다고 호텔 경영하는 결심하고 유의 호텔 지역의 라스베라스에 유명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을 알아보고 면을 세워 사로 500리 길 여기서 운전하고 아침에 와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캐시오가 있습니다. 경찰들도 그 사인을 몰라요. 사인이 없어. 만약 에 호텔 그로비에서 만약에 떨어졌다면 은 뭐낯인거는 있을거 아니에요? 없어 이게 없다는거야. 경찰들도 그뭐 사인을 몰라요 사인 할수 있는 근거 있는게 하나도 없었다는거예요 그래서 11월 28일 아침 연계에서 무슨 시절을 받았느냐 아버님께 연계시 오셨나 요 11월 27일 돌아갔기 때문에 28일 아침 에 연계에서 먼저 받으냐면 혜진 누나 희진 형 흥빈 형의 반열에 참여시키라는 신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저리했다는 걸알아들겠다 물론 전사들도 왔겠죠. 그게 누가 와서 우리 용기님을 용진, 이렇게 바쳤을까요? 나오잖아요. 혜진 누나와 혜진 형님과 금진영의 반열에 참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처리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유명한 연계의배우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세계적 저런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 증대할 수 있는 제물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진의연진관계는 아주 관계성이는 친밀합니다. 영빈님이 꿈에 다 가르쳐 준다고요? 누굴 가르쳐 준다고요? 누굴? 이때 누굴 가르쳐 준다는 겁니까? 우리 이름을 게다 가르쳐 준다는 말이잖아요? 다섯 살 때, 우리, 우리 막내 아들 형님이 말합니다. 다섯 살때저 사람 뒤에는 시커먼 사람 따르다녀요 아버님께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는 거예요. 저사 좋아, 좋아, 저 사람 좋아, 안요 좋지, 좋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형질이가 선생님 아들 중에 뭐라고요? 넘버, 넘버 원. 그러면서, 미 남자다. 그리고, 영질이는, 형질이는 뭐라고요? 영적이다. 영등이그러면 영진이 형진는 번창해서 협토하다는 건데 아들과 된내 막내가 형진인데 형형토협하는말이고 영진이는 뭡니까 번창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진이 형진과 합한면 뭡니까 번창해서 어떻게 하다고요형통한다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영님은 당신 혼자 가시는 게 아니에요. 홀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가 어행동사, 동심봉마음은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이걸 아시잖아요. 영균 미소가 아니었다고 그냥, 그냥 영원을 떠나신 겁니까? <웃음> 형제이형제 하나 다면 천하 통일도 한다. 지금도 형균이 만나서 운을 하모니 한다. 영균이 형균이 형제 가이라비를 세웠다. 형균의 일 우일이 속여 성수이 못한다. 성수지 또서 겨루한 것이 형균의 가락을 한다. 사탄이 떠서 있다는 알고 그걸 직고함으로써 문제가 된 거라고요. 그 다음은 마라왕 하느님 해방 대관식을 위한 기대를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보시오 미대미기대 실시기대 이거를올리잖아요그 미대미기대는 판단국경경 <목소리> 2000년대 2007년까지 실체기대는 2007년대 2009년 3년 년1 0 10년 동안 준비한 기대 위에 아버님께서, 2008년 4월 18일에 후계장, 배신장 상속자로 정리해가지고 임을 시켰고, 그 다음에 만화의 화를 해본 대화식도 하다 이게 골자에, 이걸 제가 설명 좀하나 합니다. 2001년 1월 13일 해왕고 대관식 2003년 2월 1 0일참부모님 천년을 개문축복 사무실 그리고 2003년 12월 6일에 평화의 왕 대관식 그리고 2004년 9월 23일 세삼 이순환 평화의 왕 대관식 아버님께서는 이 섭리 안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전체적인 복합적인 모든 섭리를 하나하나 그들의 진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2003년, 20월, 23일, 3분의 인 세계 평화의왕 대관식을 대하실 그 때는 제 2000년 12월, 12월 때 이스라엘에서 설명하셨고, 그리고 2003년에는 미 워싱턴 상원 하원회회 했고, 2 0 0 5년도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모으며 거기에서 제3 이스라엘 평화의왕 대관식 이후에 세 차례, 그래서 2004년 20일 평화의왕으로 즐기를 하셨더라. 그리고 2004년 2 0일1 3일 전문인 세계평화의 대관, 대관식 그리고 2002년 2월 15일 천주와 동료를 가장 대관식 그리고 2 0 0 5년6월 13일 천주 형화 홍유왕의 대관식 즉위식 이거는 천종 입국 대관식이고 그리고 2002년 이런 시 거의 아라예와 한화 대관식 이렇게 아무리 계서는 이렇게 만한 하나의 대관식을 확인 길이를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정리 준비 준비 해오셨더라 7년을 통해 가죠. 우리 명령 아들이 믿음의 기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어야 하버님께서는 입체적으로 성리를해오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빈틈 없으세요? 빈틈 없으시게 성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제물에서 메시아 아버님 참 어머니시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 이 대왕님 안지만이 대왕님을 잘했습니다. 이 대왕님은. 수행의 길을 통한 후계자 준비 역사를 해오셨더라 이말이에요몇년 네. 7년 하나의 왕권 말하는 하나의 왕권 지금 왕권 지기시죠 왕권 지기시로부터 천주평화 동일왕 주이세까지 7년 이날 다시 말하면 이대왕님이 2007년 7월 29일 목회를 시작하시 때까지의 칠년은 우리 망리 아버님께서 스스로 당신 개인 스스로 믿음의 길을 닦아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데 아버님께서 그걸 다해줄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그때부터 당신 스스로 이거는 막리 아버님 우리 이장님 당신 그때의 자유와 책임. 그 다음에 한계석이예 한계석이예요. 언어로만 간섭하실 수 없는 당신 스스로 막내 아들 스스로 당신이 하시니 영지님 서와 함께 우리 대왕님 막내 아들님은 명상과 수행의 길을 가십니다. 이7년도는술부터입니다 매일 새벽 2시에 기상 명상과 기도로 일과을 시작하시고는 일주일 동안 늦지 않고 깨어있는 수행을 경험하시고 마치 모세도 바로룽지에 나가 가는복지를 향해 나를 향해 기도했듯이 명상했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명상에 대한 예를 들었죠. 모세도 로룽지 나가 가는복지를 향한 나를 위해 가지고 모세에도 기도하고 명상을 했다라고 나와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기사를 해가시고 난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명상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명상을 하셨다고요. 이년당은일늘 19고 지역에 저이 아마 88일에 88개가 있답니다. 그 8개의 아라을 2주 동안 방문, 방문하면서 앉아서 밤을 방문 지새우는 조건을 세우는 방문, 방문하셨고, 2004년으로는 세계적의 성위 술래일적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방문. 그러죠. 그때 3개월 동안에 그 당시에 죽고 4,000원을, 4,700개를 버 저어조를 암기도 하셨다. 이건 아버님 말씀입니다. 8개국어를 공부하라는 짓도 하셨고, 그래서 8개국어를 구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다뭐이에죠 그러면서 한국, 일본, 영어, 스페인어시, 국 몰라서 이태리, 8개국 통할 수 있다!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천아막이라는 그런 책을, 책을 직접 쓰시기도 하고. 2005년도 5월 2 8일은 하루 대학 신학대학 재학 중인데, 당시 대한물교조회장 총무원장이신 법장 선임을 만나, 만남 가지고 그 9월, 9월 10일에 한번만기 때문에 인연을 얻기 때문에 9월 10일에 열말에 드셨을 때도 정어도 없어. 그 미국에서 대학에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는 6월 30일부터 10일까지 세계의 종교 성기 다 선방했지요. 일장 중에 조제 스커트 스티랑 대중에 만났고 이탈리아 주교 수도 방문도 높지 않고 장을 자는 조건의 정성을 세우셨고 이처로 바론을 떠시려면 세 차례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UTS에서 천하당 을 수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천하당 수변을 주관하시는이 책을 만든 거예요. 또그즈음의순간이라 그런 책을 만드셨어요. 아버이 책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영인이 어느도지 못한 큰일을 했다. 아버님의 그 업체를 보온, 본, 보적으로책력을 본, 다, 다, 다. 해가지고, 야, 순간이라는 그런 책을 만드신 다음에 아버님께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막내 아들, 순간이라는 책을 만들어 칭찬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옥시 부위, 주름살, 그거 주름살, 손 주름 주름살, 얼굴을 탁니까 그냥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그 하나하나 다 남기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아들님께, 순간이라는 이 책을 출판하면서 그걸 영원 세세포로 남기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보리와 딸기, 이 터널이 그리기로 티벳 망동 정부에 있는 인도, 달라이라마에 갔었어. 누를 만났습니까? 달라이라마를 만났잖아요. 발레를 만나셨다. <웃음> 기억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조심해서도 기도 다 드신대요. 글 쓰던 것도 효질이도 그렇지만 형길이 글소질 많고 우리 형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시니까 무슨 <웃음> 원숭이 이기 때문에 원수에서라 경례가 장례요 이렇게 우리께서요 우리 형님 얼마나 사랑하시는 보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기도셨다는 것이 말씀 전 제가 하나 책해 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 우리 형님께 다섯 살 때에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모습을 또 우리 우리 신주님도 그렇지만은 막내 아들이 나서 살때에 아버님께서 제가 하는 것, 제 하는 것다 나를 닮았네. 막내 아들님 그런 말씀 하셨고요. 신주님에게도 그런 말씀 했습니다. 자, 이런 수행기가 내... 참모님은 핏줄 성리의 볼자 벌자 볼자를 다발표하셨더라는것니다 우리는 들을게 되면 2002년 3월 3일에 3대 핏줄 받아다 잡았다 2003년 12월 7일에 같이 92세까지 못살면 은3대 야채 말차에 대고2자들 바라다 잡히기 경길이가 소생 장성완성이고 2천원 의원이 적용해 대 핏줄이 수직으로 연결됐는데 그 연결된 우리 뒤에 자 보입니까? 저 뒤에 이곳 회장이 보입니까요? 붉은, 글, 붉은 장악에 흰 글씨가 보이십니까? 그민주왕빙이 보여요? 같이 합시다. 천도천자 천손산대핏줄이 연결되었다. 이건 뭡니까? 어. 신중인 카치파옹을 가져와있 이전에는 올여름의 형제 하나만 남았고 이전에는 사탄핏줄을 도접한 것처럼 일대에서찾아봐야 되고 이천요리에서는 상대권을 땀으로써 상대핏줄이 연결된 사랑의 뭐가 있다고요? 열매 시가 되었다, 열매는. 시가 있잖아 시가. 시가 있잖아이 시행 기간 안에 아버님께서는 상대 왕권의 그 해기원과 시절입니다, 시절. 피죽. 혈통성도의 골자를다 발표하시고, 다 선포하셨더라. 할렐루야. 아, 수행 기간에다 하신 거예요. 수행 기간에 예?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 명색에 예를을이해 예가 있네 여기 있네요. 모세는 바로 용랑 우리의 가나안 형을 위한 계화로 다 있는데 양 떼를 멀쩡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연상하였고 주일을 다가오는 영떼를 바로 멀쩡하다. 욕심만 대중을 염상하여 그들과 더불어 바로 공중을 넘어가지고 택하 축복한다면 어디입니까 가는목 복지를 향할 날을 위하여 못되고 기도하고 명상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생애를 거치며 명상이나 상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오신 3 0제의생일을 거치시면서 명단호흡번상상속에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때문에 명상이 그렇게 중요한다는 것. 중요한다는 것. 그리 때문에 그는은 본연의 참 사람이었습니다. 본연의 참 사람. 이는 남모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영상성을 통한 그 골자 먹엇 뭡니까? 하나님과 심정교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명상 명상입니다. 예수님 30년 준비기간의 명상과 기도성을 했고 밤이면 혼자 교회에 나갔어.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명상을 하시면서 눈물을 지었던 예수님이었다. 바비는 혼자 고요한 자리를 나가서 깊은 명상을 하면서 뭘 했다고요? 그런 경기도 한번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본사들은다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왜? 400일 명상수행의 기간이 400일이잖아요. 한 번, 한 번만 결석해도 제로. 다시, 다시. 400일. 400일 하루만 만약에 결석했다 그건 자격비다. 그러대 이상 이2 9가 폭격 중에도 선생님은 명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100대 2 9가 흥당공격을 폭격하는 그 순간도 아무리 무엇을 알렸다고요전그 아버지는 네? 일 100대 이상의 B29가 공정적하여 흥강공격을 크게 복거야 회복해야겠다 선생님이 렇게 해야 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직장 10m 이내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 지키겠다고 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뭐, 뭐, 불신한 사람은 그냥 을 믿으신 분들은 시의 메타 안에 있음을 해가지고 다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있도록 알렸다. 선생님은 그런 중에서도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동서하고서방의매비우는 소리를 들는매비우는 자리에 가서 명상도 많이 하셨고 신앙자는 명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명상이 니요 명상이 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비뚤어진 명상 가지고는 안 돼요.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원심으로 명상해야지 돼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동기, 깨끗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왕리, 당신의 생활을 분들이 기육해서 깨끗한 심정, 깨끗한 동기, 깨끗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불평, 불만을 해가지고 하면 했다. 그 명상 시간에 누구하고 교류합니까? 걱정 네, 생각하고, 이들 생각한하는데 엉뚱하게 하면 명상할 때, 누구도뭘더 합니까? 자생함, 자생함 하는 거죠. 이것저것, 그렇죠, 이것저것. 그렇죠, 그렇죠. 그 명상에 계서요월그 시간 더 괴로워. 하 하나님, 어,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 명상에. 계세요. 깨끗한 심정, 깨끗한 마음, 깨끗한 동기로 해야 돼. 기도 <미도도> 그래 명상하기도 안 됩니다. 자기 미들어지 미들어 어진 명상 가지고 안 돼요. 뭔지 명상해야 된다고 해. 뭔지 뭐냐. 일상적 사랑이 일체화될 수 있는 기준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종교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중심한 연결되는 거예요. 명상은 잘 하나님과 연결 안된 명상은 첫날 만날, 엄망년 저만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됩니까안 됩니다. 안 1원 10분 경치 좋은데 앉아가지고 영상 하면 반드시 영들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려요. 지금 시간이몇분 됐습니까? 40분 됐으니까. 50분. 자, 아, 그럼, 그럼 여기서 보내야겠요 40분 넘으면은 내가 중단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에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을 명해서 네.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오늘 받으시는 한날 예배로 될 것을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 깨끗한 심정, 깨끗한 마음, 깨끗한 동기로 해야 돼요. 기도가 우 명사 가지고 안됩니다. 자기믿어진 믿들어진 명상 가지고 안됩니명상해야 된다고요? 뭔지 뭐냐? 일상적 사랑이 일체화될 수 있는 기준이 열리니까 종교 중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중심한 연결되는 거예요. 명상은 별거 아하나님고 연결 안된 명상은. 첫날, 만날, 엄마년저 만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됩니까? 안됩니까? 안 돼. 10월 10분 경치 좋은 데 앉아가지고, 명상하면 반드시 형들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맞으요 지금 시간이 몇분 됐습니까? 사십 분됐습니 오십 분. 아그러자그 여기서 사십 분 넘으면 내가 중단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 오늘은 네. 오늘을 명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한날 예배로 될 것을 지원합니다. 아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